오늘도 특별하게 돈 출에서는 좀 여름에 맞는 네. 여름 연예인을 모셨다면서요? 오오. 여름 연예인 이분들이 연예인? 페스티벌의 선거, 선거 연예인. 서버 일순이에요. 빨리 모셔요. 자,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더위를 훅 하고 날릴 수 있는 무대을 모였습니다. 아이키 나왔요 어딨어요 지금? 어디... 아이 친구들 지금 워밍업하고 있어요 잘 먹을려고 위장 운동하고 있구나 지금 네. 오늘 위가 춤을 추러 왔습니다 아맹수 너무 좋다 아 아니 제가 한간에 소문을 듣자면 네. 소파에서 버는 돈은 남편에서 차타준 거를 다 썼고 아아아 이게 아 이제 아 바, 방송에 얘기 나니까 당진에 계신 부모님이 우린 뭐? 이래서 부모님의 차를 위해서 뛴다는 말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차 고장 났다고 지금은 뭐 타시는데요? 지금 이제 칸를 타시는데 네. 남편은 사진 탄 차는? 제, 제... 아 아빠는? 아, 아빠는요? 저희 아버지 칸X. 남편은요? 제 <웃음> 제가 실수죠 네, 제 실수예요 제 실수 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겠다 이런 얘야 근데 저는 돈줄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춤도 너무 사랑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저는 진짜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직업이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정말 요즘에 진짜 완전 저는 지금 폭식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제짜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폭식 했을때의 아이키 버전으로 It's my 허츠마이버요허츠마이버지한번 갈게요 자! 소식했다! 소식했다! 과식했다! 과식! 오늘 돈 오늘 돌줄 한번 시원하게 춤줄도 내주고 돈줄도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와 가리비 들어간 거봐 가리비 와 진짜 크다 가리 진짜 고맙습니다. 크다 <웃음> 몇개그 위에 홍가리비를 잔뜩 쌓아가리비보다 싹 싹. 싹더 비싼 게 홍가리비 맞아 뭐 언제까지 들어가시는 음, 거예요 음, 뭐. 와. 저한 판. 저는 자. 서해안에서 먹을 때 가리비가 보통 한 다섯 개막열개 많이 나와. 많이 거야. 아이키니까 어. 더.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먹어. 그럼. 여기서 필요가 없어. 몇만 원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치. 총 멤버 일곱 명인데 다섯 개 나오면 누구 누구 먹고 누구는 빠지는 거예요? 우선 저는 먹어요. <웃음> 우선 <웃음> 나는 <웃음> 먹는다. <그렇지>. 나머지는 모른다. 자들이 <웃음> 네. 어, 네. 먹든 안 먹든. 일단은 가리비 를다 꺼내. 아, 그래라고 지금 아미 언니는 앞에 조개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우와. 입에 딱 대면 우와. 60분 시작하니까 미리 시켜 놓는 거예요. 아 전략적인거예요 전략적으로. 저희 요원들이 이제 숙달돼 가지고 굉장히 남들이 자 많이 먹는 거 보고 위만 있는 줄 아는데 뇌 있습니다. <웃음> 머리가 머리 얼마나 머리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야, 런 진짜를 기립박차한다. 야, 어때요 지금? 경리로아 <웃음> 진짜 배에서 꼬 소리 들렀어요 지금, 지금 진짜로 <웃음> 파티다 파티 축제다 응, 저 랍스터 한 입에 넣는거 진짜 상상도 못 하거든요 아 그치 그쵸? 놀랍죠 그럴 수 있겠다 한 열흘 막 내서 아껴 먹어도 근데... 우리는 뭐 흔해가지고 그랬요와 누나 음. 아 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어 이거 봐꽃 같아 음.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먹을게요 문아다 먹을까요? 응와 <웃음> 음. 오오 어머, 어머 세상에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많이 돼! 어아 뭐야 저거 상아 있는 것 같아 내 네, 진짜 크라켄이랑 어머. 싸우는 것 같아요 <웃음> 진심 그러니까 약간 좀좀 무서운데 저는 <웃음> 약간 전사 같죠 <웃음> 네. 음식이랑 싸우고 있어 요 입으로 공격하는 거다 아 배가 미치겠다 와 배고파 아, 아 진짜 배고파 아, 배 괜찮으세요 지금 어때요? 사실 전, 저 지금 문어가 좀 불쌍해요 <웃음> 나도 <웃음>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처럼 시간이 안간 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칠 어, 것 오케이. 같습니다 대박이다. 자 이젠 오리지널 훅 팀이 이제 오리지널 훅팀이 이제 출입할 거거든요 네 지금 멤버들이 아이 포함해서 몇 명이 있는 거죠? 저희가 훅총 7명입니다 7명. 7명? 네 저희 둘과 7이 하고 대결인가요? 대결하고 싶어요? 그런 말안 했는데 아니 그 어, 도전! 오케이 받아들여? 어, 네. 받아들여야죠. 어, 받아들여야죠. 도전? 훅 팀은 일곱 명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매니저까지 여덟 명. 저희 여덟 하지 않아? 완전 능기신들. 오케이. 그래. 네. 지면 <웃음> 어떻게 할 거예요? 지면. 지면. <웃음> 자 아이키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두 분이 필요하실 때 다음에 한번 출연해 드릴게요. <웃음> 두 사람? 네. 오, 오 진짜요? 아? 네. 주튜브에? 각자 게인, 개인 개인에 이걸 반도다 가서? 완도 완도. 배트 좀 풀고. 그러면 수영하고. 말리. 말리는 만약에 지면. 아이키 어머니 진주 목걸이 아! 좋다 아이거 좋다 좋다 아그 정도면 돼야지 그 정도 아나 열심히 먹어야지 오늘 아이 그런 오늘 건 있어야지 다 그래. 풀어야 돼요 지금 다풀 거예요 마이크도, 마이크도 풀 거예요 저. 오케이 자두 출연해 주느냐 네. 진주, 진주 목걸이냐 칠세입니다 어. 목걸이, 아. 목걸이 받아가는 거야 버리이 목걸이 무조건 아. 목걸이 받아가지두 네. 번째 팀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출발! 출발! 엄마 진주 목걸이. 야, 진주 목걸이 파이팅 진주 목걸이 아, 엄마 기다려요 예. <웃음> 아까 일곱 분이라고 했나? 어 일곱 분 저희가 네. 댄스팀을 하나 섭외를 했거든요 손님으로 와서 가시라고 아, 한 일곱 분 정도 됐는데 일곱 분? 등갈비 짬뽕 네. 조개 전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두 개를 두 개? 드시기로 했어요 네. 여 다시 파고 예베 예스타 비고 먹어야 돼, 우리. 이런 살 빠지는 기분 너무 싫어요. <웃음> 아니다! 살 빠지지 마! 1g도 날라가지 마! 아아 어떡해! 야, 수족관수족관 수족관. 아,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이키 아, 아니야? 네. 빨간 머리 이름은 분 아니신가? 본거 같은데? tv에서? 어. 쌈시새끼잘 먹는 팀 이거 저쪽에서 월, 조금 끓여가지고 네. 이건 조금만 돌거리면 될 거예요. 그래도 좀 저분들은 둘, 서 저거를 시키신 거예요? 응. 뒤지마, 뒤지마 얘들아, 우리 짠할까? 좋아요. 얘들아, 근데 물을 조금만 먹어. 물배 채우지 마. 물배 채우지 왜 마. 물 마. 물 많이 먹지 마, 물 많이 먹지 마. 너말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 조개 알바 와. 얘를 하나씩 급하게 먹으면 뜨거워서 맛을 못 느끼니까 여러 개를 와장창 담고식혀서 먹어 아, 앞접시에 덜어놓고 뭐 그럼 많이 먹을 수 있어 사장님, 네. 저희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이거, 이거 하나 더. 아, 이거,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이거 이거 두시고. 아, 이거. 이거 갔는데 먹을 수 있어? 네. 하나씩 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네. 하나 더 시킨다고? 네. 네. 다못 먹어, 다못 먹어. 아, 다못 먹어, 그래. 거기서 네. 어. 어떻게 먹어요? 저희 관자짠 할까요, 관자짠?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자, 콕팀도 아. 아. 짠 하면서 아.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알이 들어왔구요. 한 입에 쏙들어갔고요 오.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음? 음? 아니, 어 맛있다. 엄나 부드러워. 응? 겁나 부드러워. 응? 아니 그리고 일곱 명이 한꺼번에 짜느라니까또 금세 없어진 상데겁나 부드러워. 저 이렇게보다는 처음 먹어봐요. 효우 요원이 가리비 껍데기에 콩나물이랑 조개 얹어서 호로록 먹고 있습니다. 아니 효우가 진짜 잘 먹어 오 먹 지현이 지현이 잡은 거죠? 지현이 오! 오, 오, 오. 오. 아이이 지금 전복이 고추냉이 올려먹어 먹을, 먹을 줄 알아 오. 브라보 브라보 야 우리 팀워 좋아 팀워 좋아 오. 다 들어가? 여기 좀와 미쳤다. 음 뭐? <목소리도 많았어> 이거 와저 꼬치를 먹는다 꼬치 꼬치. 소떡소떡인 줄 알았어. <목소리도 많아> 와한 입에 와왜뭐했데저정도면 여기 기본지 찍고 왔는데? 진짜로 더식 어디부터 넣는 거야? 조개들이 하나가 돼서 소개된 느낌. 아저저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나 생각이 안 나. 아이디어. 어? 아막아이디인가 보다. 아니 아니 이름을 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아무튼. 뭐 뭐더라? 나이비 있잖아 무슨. 무슨 어 무슨 키인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 마음 속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완전 그게 한 입에. 알지 알지. 와. 음. 음. 음. 어, 쏙 빠지네. 어, 빠지네. 어, 빠지네. 오. 오. 오. 오, 레이저. 레이저 실망했어. 오. 뭔가 뜯고라는데쏙 빠지나. 빠졌어. 오. 잘 먹어. 레이저도 너무 잘 먹어. 진짜하고 야무지게 드시네. 야, 정말 제대로네 받아버려요 자 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 갑니다 아이키아이키오오오오오오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치즈 모자라. 아, 너무 커. 사장님 저희 치즈 추가해주세요. 네. 네. 네. 저희도 치즈 추가해주세요. 네. 저희 곱빼기로 추가해주세요. 네. 저희는 사, 3개 추가해주세요. 아. 저희 다섯 번 해주세요. 나는 이 어묵이 너무 궁금했어. 오, 이거는... 도구가 나왔어요. 와. 자, 아, 저한 입에 한 입에. 오, 들어갔습니다. 아데요진짜시는데요한로 먹고 아, 홍 멤버가 다른 멤버에 비해서 진짜 음, 잘 먹네. 음, 맞아. 진짜 잘 먹네. 그리고 확실히 춤을 추시다 보니까 칼로리 어. 소모가 빨리 되시는 거 같아요. 아, 아, 아이 걔는 진짜 막 심하게, 네, 엄청 잘 드시는데요? 거기나어 오징어. 오징어 나 먼저 가도 돼? 응, 먹어. 음! 맛있어? 음. 한 입에 이만한 거먹어 <웃음> 국수 아니야? 음. 음. 음. 음. 아, 지 마. 지 마. 지 마. 지지 마. 응, <웃음> 이인가지진인가음 야, 우리 팀워크 좋아, 팀워크 맛있게 먹는다, <웃음> 맛있게 먹냐?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 네 와, 근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야, 근데 오징어를 혼자 가져갔대 어 응? 저러면 이제 친구 사이 멀어지는 거야 근데 애초두개시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힘을 좀 하신 분이 저거 통으로 먹방하셨거든요? 대단해 이거를 그가지고 우와... 맛있긴 <목소리> 아, 한데... 음. 먹은... <웃음> 나... <웃음> 뭐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먹어냥그 그냥... 그냥... 그 그냥... 포기하자 그냥. 약간 대결 상대가 아니었어. 저 정도면 진짜. 야 리더가 뭔지 보여줄게. 보여줘. 보여줘. 뭉클해 뭔가. 와 쌤. 그대로 렇기훅뜯어 먹고. 훅. 하나는 간장, 하나 초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가자 가자. 과연 이거 들어갈지가. 어. 어. 와 들어갔어. 들어갔네요. 어, 어. 진짜 기가 는데요화이팅데 역시 니가요. 진잘 먹어. 와, 맛있어요. 와, 대박. 말못 하겠죠. 진짜 핏해요. 말 못하겠어. 말 걸지 말아요. 힙해. 와, 갸름, 갸름. 힙 콕팀 정보론 두개다 클리어. 야, 배가 불러? 너네? 저는 소신 바로 좀 붑니다. 소신 붑니다. 이렇게 막 먹다가. 뒤돌잖아? 갈망에 너무 쏘는 거로 배고픔이 너무 많이 나 야, 빨리 웨이브 해. 소화되게. 소화품.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사장님, 저희 혼재울이, 우리. 네. 언제 나와요? 배고파서. 배고파. 아, 잠깐만, 좀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너무 무리 수화되네. <웃음> 아, 이제 시작이지. 알케님 지금 약간의. 아. 호세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리비가 봐도 훅팀은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아. 많이 배불러 보이세요. <웃음> 여보세요. 레이저. 좀 지친 것 네. 같아. 훅팀아 아니요. 지금 뒤에 네. 너무 저희가 급할려가지고. <웃음> <웃음> 여보세요. 포기하지? <웃음> <웃음> 포기가 뭔것 같은데. 포기 없어요. 몇 퍼센트 아. 찬것 같아요. 90. 아니 아니 아니. 남에서 <웃음> 나왔어. 아니 아니 그... 정답. 구프로 구프로? 화이팅 화이팅 해 주시고 안 되면 매니저 투입 시키세요. 아 알겠습니다. 시작해. 저희 종이컵도 조금 비해 주시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역시 아니, 리더는 다른가요? 아, 바이키. 와, 나무가 더 매력있다. 약간, 아. 백기야. 이제, 이제, 이제, 백끼야. 이제 7% 됐어요. 아이키도 최선을 다하네요. 아이케어. 아까 그 조개전골은 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 같았다면 얘는 좀 상큼한 봄. 아, 음. 이 야채로 치면 이제 딱 봄이 나와. 새콤해. 아, 아직 지문제예요. 아, 지문제야? 오, 그러네. 음. <웃음> 야. 음. 어, 나도. 야, 우리 이러다가 무대 위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식당 위에서 죽는 거 아니냐? 내 꿈이 무대 위에서 죽는 거였는데. 아 쓰러졌다, 쓰러. 어떻게 어떻게? 알겠다. 아이고 아이키님. 아 진짜나 무서나 지금 아, 여기까지 찼어. 우리 지금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음. 다른 것도 와. 시켜서 먹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와. 그럼 꼬막물에 꼬막물에. 그러면은 우리 꼬막물에 국수 하나랑 꼬막비빔 비빔국수 하나 시켜서. 비빔 대박. 사장님 음. 저희 꼬막물에 국수 하나랑 꼬막비빔국수 어. 하나 주세요. 오 훅팀 꼬막물에 국수 두 개. 오그래습니다오 어? 어, 선정하는데요? 뭐죠? 아. 내가 봤 진짜 매니저 믿은 거야. 아, 아 매니저, 매니저, 아매 매니, 매니저 거야 매니저님 사랑하는 매니저님 헬프님입니다도와주시오 야, 너 뭐... <웃음> 너 젓가락을 <조까락을> 던져 거 저거... 저거... 빨리 빨리 빨빨빨빨빨빨빨 빨리 빨리 빨빨빨 빨리. 저거... 저거... 빨빨빨 빨리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가야 파이팅 군발해. 저분도 앞처치. 보니까 안 먹는 분은 아니야 아, 소식하는 분은 아니야 음. 하실 수있으실예요음 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 멜리언님 빨라. 내가 아, 아, 봤어. 이전님 아, 믿을 사람이 이전님밖에 아, 없어요. 멜리님나 매니언이... 진짜 지금 내 위한테 실망했어. 너 진짜 실망이야 너. 너이 정도밖에 안 됐어? 아, 실망한 아, 서로에게. 치열시열안 치열 치열 치열. 쓰... 되는데? 러브샷이? <웃음> <응? 혼자 많이>. 아 <웃음> 어, 배고파. 먹다먹 <웃음> <웃음> 응? <웃음> <멍면대의 où? 웃음> 오리 혼대철판 두 개! 클리어! 아 먹을 게 없다 복수 음... 언제 나 엄마 목걸이는 다음에 사줄게 엄마 목걸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난 효도를 또 못했다 야 근데 신기하게 생겼다 지금 내가 너무 싫은 게 배가 너무 부는데 침 나와 윤효야 다시 구활 했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 물에 보고 시원해 시원해 너무 맛있어 보여 아, 아 이렇게 지금 저 국수 들어갑니다 큰일 나요 그러다가 흑진주에 목숨 물지 마요 어떻게 죽어 어째 그래도 끝까지 어이고 어우 아, 그래도 끝까지 드셨어요 재밌다.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약간 감칠.. 감, 음, 음. 감칠맛 감 난다고요? 육수가? 아, 딱 담겨 깔끔. 와, 너무 맛있다. 신선해, 재료가. 와, 진짜 맛있다. 오늘 날이 잘못 걸려서 그런 거지. 운만 좋았으면은. 어머? 여기 꼬막들 못살아나와 허세키. 허세, 허세. 아유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아홉, 이백, 사, 삼, 이, 1 종료. 아자 후표. 어 장사 다 했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세팀 받아서. 야어 이거. 맛있게 드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도 질수 없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한 <웃음> 애들처럼. 어, 맞아.